밝은 모습으로 오신 신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가입니다. 평가 네. 같이 보다 평가. 평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짠지 가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기도도, 신앙 자체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의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대입시켜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도 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군가를 한참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소문의 소문을 들고 계속해서 소문이 일어났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용직이곧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어떤 만남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라고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고 꿀을 저저 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막 막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독설이 대단합니다. 요새 저정광훈 목사님이 막 광화문에서 막 독서를 푸고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가 만들어져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안 보고 뭐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으로 보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됩니다 또 그것에 또 기독교인들이 확 몰려서 지금 동조하고 있고요 저마다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평가라는 말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제대로 된 것인지 가치를 따지거든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가치가 맞는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목사다 목사가 저런 말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맞느냐 장로가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정치적으로 말을 한다 신앙적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 지금은 혼란과 혼돈 그 자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순히 신앙이 있다, 없다, 이것을, 이것을, 어, 명확하게 평가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정치인이나 신앙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완전히,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에요. 전부가다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 자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잖아요. 사람들을 통조해요. 저는 이게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집단적으로 가는 것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동조 안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빨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진보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지켜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휙휙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은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 신앙이 확실한지 아닌지 사람이 얼마나 목회를 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장로 교회냐 순복음이냐 성결교회냐 감리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사명이 무엇이냐? 너 신앙이 무엇이냐? 너 신앙 상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각자의 네.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죽도로 충성하고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평가받을 날이 와요. 평가받을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입시켜가면서 평가를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데 신약에 와서 어떤 새로운 평가가 계속 만들어져요 어떤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통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이완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그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막 강력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바리세인들하고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안 맞아 세례 요한이 바리세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 향해서 정말 강력하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당신들 하나님 안 믿어 당신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들먹일 뿐이지 성경식을 많이 할 뿐이 제대로 맺지 않는다 당신은 들은 외식한 사람이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구세준 줄 알았어요 메시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을 천국과 기원하느냐 하나님 제대로 성, 제대로 하나님 믿기 원하느냐 세례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내가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표시가 뭐예요 물세례요 물세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원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 타작마당을 정해서 손에 키를 들고 사람들을 타작을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딱 보면 그 자리에서 평가를 다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no, 진짜야 너 no, 가짜야 너 no, 이런 죄 지었어 너 no, 이런 죄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사람이 딱 보면 사람을 딱 보면 그분은 다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헤아리셔 분별하시고 판단을 해버리세요. 그런데 세리완과 바리세인의 서로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식이요 금식. 그래서 틀 안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경건의 상징이 뭐냐 금식. 경건의 모양이 뭐냐 금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배가 고프니까 힘들고 팍 이러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금식했구만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더 금식을 해야 자 그러니까 때로는 그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틀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금식하면서 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자주자주 금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금식하는 횟수가 아주 중요해요 40일 금식을 몇번 했느냐 자, 그런데 진짜 예수가 나타났어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데는 금식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금식이 최고인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아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세리원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예수가 너무 추접하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주 낡고 허접하게 나타났어요 샌들 지질 끌고 누뚝기 같은 거 하나 꼴치고 낡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병을 다 고쳐버리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막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부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얌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얌전하게 수동적으로 기껏해야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성령 받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싸우는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부딪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딪히시는데 예수님 싸우러 오셨어요 어떻게 싸우러 오셨냐 죄와 싸우러 오셨어요 외식을 부셔버려 형식 절차 외식 위선 마귀에게 압제당한 사람들을 막 자유하게 만들고 끄집어내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수리 막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막 벼락치는 수로 들리는 거예요. 세일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바들바들 떨어요. 죄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 주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막 박살 나는 거예요. 사례는 있어. 네가 아직 안, 안 됐는데 벌써 오십니까? 나가라. 나가라. 이기시나. 거기 뭐예요? 안 줘. 나가라. 이기시나. <웃음> 예수님이 어떨 때는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설명도 안해 주셔요 직접적으로 죄를 다루세요 각자보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직접적으로 다루신다 할렐루야 근데 직접적으로 다루실 때는 이제 벼락맞는 거예요 벼락맞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많이 있고 쌓여 있는데 주님이 계속 보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신앙 양심이 찔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막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안 걸러지면 어떡해요. 제가 먹고, 사,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떠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혼란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잔치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 때에 맞춰서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그런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는가 이걸 하려면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금식과 횟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식을 하고 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파가 바리새 교파하고 사두개인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양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 제사장들 성경박사들 막 부셔버립니다 주님이 막 싸우세요 막 강력하게 싸우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정의 평가를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서 평가를 하신다 성령과 불로서 불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타져서 없애든지 박살이 나든지 알곡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금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예수를 믿는지 음? 성령께서 나를 지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막 부셔버리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를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오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만 남은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자꾸 질문해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파괴하십니까? 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틀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뛰어넘으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겠어요? 세리원의 지하들이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좀더 철저하게 회개를 가르치고 금식을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죄인들하고 만나고 불길했던 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 만나고 만 그냥 지하들과 함께 같이 그냥 가나 지자 집에서 막 배불리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자리 같이 가고 막 즐기고 자기들이 신앙 훈련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쪽으로 자유분방하게 예수님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금식하다가 주임을 만난 적도 있는데 또 힘들어서 금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독하게 마음 먹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금식을 할게 아니라, 그러면 매일 기도를 할때 독하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막 악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쓰면서 입이 부르트지도록. 부르 입이 막 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성경에는 금식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많이 먹게 실컷 먹게 해줄 테니까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까 많이 먹고 부르짖어 힘내서 기도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어린나이에 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쌀비달을 했어요. 쌀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하는 달은 1 5 0 0포대 많이 한 날은 뭐 3,000포대에서 5,000포대 정도, 쌀. 그러니까 그 쌀을 서구, 인천, 서구 전 지역에 배달을 다해 제일 어려운 사람들만 정부에서 4만원, 5만원 하는 20kg짜리를 만, 만, 만 얼마? 만구천원? ,000원? 만구천원에 정부미, 돌아서만 배고픈 그런 정부미 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그런 정보미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미는 사료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두 푸대씩 나오니까, 우리 넷이서 실컷 먹어도 쌀이 좀 남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쌀 배달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에 그 박성송 집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모르잖아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어려운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지하 반지하 1층 반지하 2층 반지하 첫 번째 칸 반지하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그걸 배달을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하는데 가보면은 분명히 내가 <웃음> 배를 눌러서 계세요 할머니 계세요. 그럼 할머니가 다 기어, 기어서 나오죠. 아이고 할머니 어떡해. 쌀을 이제 안에다 넣어드리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쁘니까 그 할머니 문 앞에다가 쌀한포대를 갖다 놓으면 다음 달 돼서 보면 그 쌀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달 되면 또 있고 그러면 은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안계셔 그 쌀이 한 푸대 두푸대쌓인데 그것은 뭐야 그건 내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고 쌀 배달하면서 떡 만들어 먹고 예. 또 우리 그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 아홉 명떡 만들어 먹으면서 야 쌀이 오늘은 세상에 다섯 푸대가 남았다 다섯 푸대 다섯 푸대 남았으니까 오늘은 좀시겁하그 세, 세, 주발로 세번 먹어라 알골중독자 그형그 아니 형이한테 야 오늘 쌀 마, 저기 뭐야 많이 남았어너 많이 먹으래요 아 그러대요? 아이 목사님 먹을 때마다 눈치 보여서 아 그러는데 진짜 먹어도 돼요? 그래 야이마너좀돈좀 벌어와라 좀 내가 멀쩡한데 돈못 버냐 아좀 기다리세요 내가 다 먹여 살릴게요 좀 썰렁하시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저 100, 1 0 60만 원, 50만 원준데가 있는데 너 지시킬 때 거의 갈래?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형제를 지시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야, 쳐도 월급 받으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나봐 얘가 눈에 크, 목사님. 내가 저들고 탔는데 11조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내가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참 얘를 좀 노숙하고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는 애를 이렇게 사람 좀구실좀 좀 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 월급 좀 많이 주세요 원래 7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내가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한 15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얻어먹은 게 있습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을 가족 내가 갈비탕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갈비탕을 이제 우리 아들, 딸, 사모님하고 나 갈비탕을 먹으러 갔는데, 갈비탕을 세 개밖에 안 시켰나? <웃음> 세 개를 시켜 놓고 하나 가지고 얘들은 먹으러 나눠 먹으라는 거야. 그래, 내가. 야왜 이렇게 속이 좁냐 월급도 탐되다가 한 그릇씩 좀 해가지고 먹자 막. 마아 어, 얘들 많이 안 먹잖아 무슨 소리야 얘들 초등학생인데 한 그릇씩 다 먹지 얘들 봐라 한 그릇 더 시켰어요 그래 내가 한 그릇 더 시켰어요 큰 그릇이 좀 대봐라 이거 먹는 가지고 쪼잔하게 얘라 이씨 눈을 그냥 확 그냥 쑤셔볼라 내. 야 얘들은 짐승이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쫄아 가지고 옆에 눈지만시고 그러니까 내가 한 그릇 더 시켜서 먹자 해서 한 그릇 더 시켜서 먹는데 한 그릇 더 시켜 먹었다고 삐져 가지고 그게 3개월거나 3개월 말을 하네, 이게!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놈아, 너한테 안도먹는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섬기고 접대할 때좀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그릇 시켜야 되는데, 한 그릇 반밖에 안 시키고, 나눠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갔는지 신앙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직접 내 현장을 보고 내 신앙을 진단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가 될수 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받아 주님 나를 진단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낡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의 불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주님이 오실 때마다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생빛주가게 되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배적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을 너도 새로운 포도주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병 고쳐지고 회복이 되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세례의원의 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페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미 받았지만 더 풍성한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낫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며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세례를 이미 주셔서 불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머지않아 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